앙뚜야 택배 소리가 방금 났어? 우리 앙뚜 맘마가 도착했나봐 앙뚜는다 알고 있었어? 언니야 가서 얼른 끌러볼게 우리 앙뚜새 맘마 줄게 얼른 갔다 오라고? 가져올게 얼른 우리 왕뚜어 아이 반가워? 그래도 토요일인데 일찍 왔다 택배가? 다행이다 우리 양뚜 아우 왕뚜가 그거 좋아하지 그거 얼른 까줘? 얼른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양도 아까 아침밥 먹었잖아요. 응? 응? 응? 언니 마음 약해지게? 그러지 마. 응? 그러지마 앙제야 이따가 먹을 거지? 아니야? 지금 먹어야 돼요?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 이건 어때 앙 이거 가지고 놀... 오 이거 가지고 놀고 우리 밥은 이따 먹을까? 앙뚜앙뚜 앙뜨... 장난감 보세요! 장난감 이제 눈에 안 들어와? 어떻게맘마를 알아채서.. 새가지고 지금 이제 맘마밖에 안보여 양뚜 장난감 봐주세요 장난감 가지고 놀자 조금만 먹어볼까? 알았어 언니가 새 그릇 가져올게 기다려봐 앙뚜야 기다리던 새사료에요 근데 네, 아까 밥 먹은지 얼마 안됐는데 배 안불러?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 앙 이렇게 먹어어? 한야그 상자는 버리려고 놔 놓은 건데? 그 상자도 가져야겠어? 야 상자 들고 집에 같이 가자. 안녕. 상자 들여다 놓을게. 같이 가자. 미리 상자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고객님? 아이고, 아이고, 고 놀랬어? 이거 이렇게 펴볼까? 자. 난또 <웃음> 만족스러워. 오늘은 여기서 놀겠네. 상자가두 개나 생겼어. 우리 앙 좋겠네. <웃음> 어떡해 두개다 마음에 들어. 어떡하지? 둘다못 버리겠네, 앙뚜 때문에. 언제까지 갖고 놀 거야? 언제쯤 사랑 때문에 할것 같아? 응? 언제 버려도 될까요, 언니가? 이제 자러 갈 거야?